띠입니다. 오늘 선물을 받아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를 해요 요 캣타워는 솔직히 제가 역대까지본 캣타워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딱 완전 제가 좋아하는 색깔에 완전 저희 가구들 아, 뭐야 이거 아씨 또 김선 만들어놨어 제가 영상 올리기 전에 상세 페이지를 확인했는데 수익금의 일부를 국민들 고양이 추어 후에 기부한다더라고요. 이거 제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동아리인데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진짜 신기하네요. 색깔은 고무나무랑 아카시아랑 물풀의 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색이 가장 진한 물풀의 나무예요. 저는 원목이라서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.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? 이 정도 퀄리티에 저 가격이면 진짜 너무 싼 거라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집사님들은 이번에 펀딩 진짜 꼭 해주세요. 이 어캣타월 또 하나의 장점은 조립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스테인이 아니라 오일로 마감해가지고 더 예뻐요. 그리고 다 원목입니다. 여러분 합판 이런 거 아니고요. 엄마 애들이 여기에 올라와서, 여기 밟고, 밟고,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파여있거든요? 여기로 올라와서, 이 위에도 볼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, 뚜르르루뚜르르루뚜르르루 아주 완벽합니다 농구와 이 나무 색깔이 똑같습니다 얘길아 네, 근데 왜 이렇게 화났어? 왜 응? 이렇게 심통났어 표정이? 빵땡이 같아 빵땡이 사람 아기가 앉아 근육 진짜 많은데 노동석 팔근육 장난 안돼 어. 어. 저팔 뒤에 저 근육 뭐야 저거 어. 라이드니 짐섬 치워 빨리 저 빨리 치워 지금 저희 집도 되게 지금 이미 고양이 가구로 포화 상태인데 지금 이게 공간 차지 제일 덜 하고 있거든요? 이게 가로랑 저기 밑에 안으로 깊이랑 다 되게 작아가지고요 이거는 원룸에 놓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앙팡이가 원래 새로운 거를 정말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는 우리 앙팡이가 이거를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앙팡이가 약간 독재하겠다는 느낌인데 저색이 또 올라오네 되게 예쁘죠? 진짜 무슨 별로 같아.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딩딩딩 완벽한 한 <웃음> 번. 아, 큰일났다 아이씨, 저 제일 더러운데 우리 집에서. 오우, 형님아, 에어컨 부서진다. 아, 진짜. Bye. <laughs> 굉장히 좋은가봐요. <웃음> <웃음> 영재, 가